네 토론 열기로 인해 이곳 공기는 핫 뜨거뜨거 뜨거 핫 뜨거운데요. 아 정말 뜨거운 아, 뜨거워. 사실 네.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토론 열기로 인해 이곳 공기는 핫 뜨거뜨거 뜨거 핫 뜨거뜨거 핫인데요.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이 네. 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 비둘기랑 1년 살기. 비둘기로 1년 살기. 다음 아, 아, 비둘기랑 1년 살기는 세장 없이 룸메이트로서 다섯 마리 이상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다섯 마리. 비둘기로 1년 살기는 인간으로서의 기억이 남는. 체로 산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 네. 그리고 이쪽이 인터스텔라 팀 자, 이쪽이 현재 팀자 그럼 비둘기랑 1년 살기 팀 논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저는 먼저 네네. 도겸 씨 비둘기 모사를 보고 시작하고 싶네요 아 비둘기 어? 모사? <웃음> 아, 그럼 제가 먼저 문제... 그러니까 아, 인터스텔라 네. 팀이 계속 해왔으니까 이번 아, 비둘기로 1년 살기 팀 먼저 시작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DH 형이 이제 비둘기 모사와 함께 무언가를 모사. 제시한다네요 아, 네, 네. 비둘기를 통해서 개인기 가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오. 도겸 고. <웃음> <웃음> 네가 할때 내가 얘기할게. 오케이. 남들이 가지지 꾸꾸. 못한 개인기가 생김. 매력적인 사람 될수 있습니다. 꾸꾸. 어 매력적인 사람이수있꾹꾹 꾹. 꾹 꾹. 부메랑. 꾹꾹꾹꾹오 오. 자연. 꾹 꾹. 발. 꾹. <웃음> 보셨죠 여러분. 와 평소에는 맞아. 모든 분들이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거나 그렇지만. 길을 가는데 꾹꾹 <웃음> 발 꾹꾹 품에랑 이 레어함 어떻습니까? 레어함 <웃음> 근데 꾹꾹만 있지 않고 끼끼도 응. 있고 꾹꾹도 있고 끼끼도 있고 다섯 마리가 있습니다 꾹코뽕끼끼코코끼 꾹꾹 뭔가를 해보라고 하면 이제 하늘에서 뭔가를 만들기 똥은 많이 싸나요? <웃음> 네? <웃음> 똥은 많이 싸요? <웃음> 똥도 많이 싸죠 아유, 그렇지만 비둘기 똥은 아 비둘기도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비둘기 조용해. 비둘기 조용히 해, 비룩이 비룩이 조용히 해. <웃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웃음>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제2 외국어, <웃음> 제 2의 언어 <웃음> 얻기 쉽습니까? 어머나, 굉장히 어, 어렵습니다. 이치가 많이 필요하니 중국어를 배우려고 해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웃음> 네. 그렇지만 저는 다섯 마리에 끼기 꿰 까까랑 같이 살면서 비둘기 새 언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오오아오 <웃음> 그리고 아 여기서 비둘기라는 동물은 실제로 반려동물로 분류가 된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네. 충분히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게 해 될까요? 네얘기자 우선은 자 비둘기가 된다면 저희가 비둘기가 된다면 아, 음흠� <웃음> 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죠. 여러분 혹시 마블 좋아하시나요? 그걸는 끝났지. 마블 진짜. 좋아. 마블 좋아. 아이언맨 네, 기기로 하늘을 날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날수 있는 겁니다. 야, <웃음> 사람들 <웃음> 네, 네. 날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네네. <웃음> 네. 날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날수 있어요. 도겸 씨 혹시 도겸 씨 솔로곡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예? 네? 네. 콘서트 때야 솔로 불렀어요. 당신 날고 싶잖아요. 날고 싶죠. 싶잖아. 그래서 내가. <웃음> 꼬꼬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고, 웃음> <고, 웃음> 내가 오늘 그 노래. 세상 꼬꼬자 비둘기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네. 네, 계속해실게요 <웃음> 네. <웃음> 네. 계속 <세다 웃음> 여기서 우리는 비둘기로 1년 살잖아요. 근데 비둘기 고한개 사는 거는 언제나 할수 있는데 비둘기 어, 되고 나서 사는 거는 다른 사람 못 하는 거야. 그렇지. <웃음> 맞죠. 그리고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자. 비둘기. 안하니까 선생님. 아까 D A 말하는 비둘기 개인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비둘기 이둘년 동안 되고 나서 다시 사람이 되면 제가 더 잘하죠 그쵸 자연스러운 게나오 거죠 정한이와 말했던 네. 비둘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네. 비둘기 해본 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둘기 많이 <웃음> 굉장히 아, 잘하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다 덧붙이자면 비둘기가 되면 비행기 표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야네네 가고 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를 다갈수 있는 거죠 그럼 나라세기열이 비둘기 기간가그정도못 어떡해요 비둘기 배우고 쉬하시죠 한 200km로 아 좋은 의견 인정하겠습니다 네자 여러분 날고 싶다 날면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왜요? 더큰 새들도 있죠. 비행기에 부딪힐 그렇죠? 수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비비탄 쏠 수도 있죠. 그런 분은 날수 있지 않나요? 뭐나는데 요즘 환경이 좀안 좋지 않습니까? 막 아무거나 집어먹다 었 살이 쪄가지고 막 닭인 줄 알고 막 잡혀가지고 치킨 먹는 거. 본인 얘기하지 참.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자. 날고 싶다 저는 비둘기가 되면 팬분들을 못 만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거? 무대에 못 서지 않습니까? 아, 아 이거. 니 제일... 저는 무대에 서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 아 근데 무슨 비둘기가 돼서 난다고 야! 그런 식으로 저의 직업을 들먹이신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죠 직업이 비둘기인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자, 이 의견은 너무 진지했으니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은이 똑같은 얘기를 약간 돌려서 말하자면 네? 비둘기랑 1년을 같이 산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포기할 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둘기라는 생각에 자기감에 빠질 일도 없고요, 마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둘기랑 같이 일해도안 산다면 청소는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비둘기라요. 비둘기는 제가 합니다. <웃음> <웃음> 청소 <웃음> <사는 웃음> 아, 사람이야. 이거는 약간 저희가 어디 팀이야? 엑스맨인가요? 자 그리고 비둘기로 살면 네? 관략근의 힘 조절이 조금 힘듭니다. 맞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윽. 똥을 싸버리죠. 필요가 없죠. 아니죠. 할 필요가 없죠. 왜 해야 됩니까? 그냥 싸면 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싸는 얘기는 그만 네. 합시다 과략들에 네. 대한 네. 문제가 더러우니까... 나와서 그러는데 어? 비둘기로 1년을 살다 네. 아무래도 싸던 버릇을 들었다가 약간...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그건 큰일인데요? 길을 가다가 <웃음> 아, <웃음> 그좀 나도 모르게 어 그건 좀 많이 고장 내도있이야 고장 일 년. 여러분 고장 일한 번만 정한 씨 데이블 해보겠습니다. 네네 데이블해주세요. 정한 씨 방에 지금 어떻게 혼자 지내시죠? 아 저는 혼자 지냅니다. 자 비둘기랑 1년 살기를 지금 택하셨어요. 네네. 자세장 없이 룸메이트로서 함께 살면 다섯 마리 이상. 그렇죠 그렇죠. 다섯 마리 지금 주무신다세요 주무세요. 다섯 네. 마리가. 네. <웃음> <웃음> 정한씨가 허기나 1년을 이렇게 허기나 잘 사시겠습니다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인정합니다 하늘을 달리다 이적 선배님의 노래가 있죠 말은 네. 하늘을 달려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그꿈그 그 희망찬 꿈을 가질 수 있고 그 이룰, 꿈을, 수그 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플라이! 그죠? 스카이! 플라이 투더 스카이 선배님들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웃음>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를 살게 되면은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서 빨리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보세요 겁이 없습니다 어? 생각하면 민규는 비둘기가 못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속공포팀이있잖아 네. 우리 팀으로 오세요 비둘기가 자, 되면 고속공포팀이 없어지겠죠 <웃음> 아 저도 좀한 얘기를 얘기를 좀 비너. 하자면 어, 텐션 올리셨네 민규 세 마리에서 끝났어 그 아까 비둘기에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뭘까요? 목이죠. 목? 앞으로 갈수 있는. 앞으로 갈수 있는. 네. 목으로. 자. 그 리듬감 엄청좋네 비둘기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아, 아, 저희가 평생 사는 겁니까? 비둘기가, 비둘기가 아니죠. 춤을 춘면 비둘기가 춤을 춰? 예. 진짜 듬감이진서 노래까지.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렇 1년 뒤에는 무조건 리듬감 재 그렇지만 사람이 <웃음> 1년 동안 저렇게 연습을 해도 리듬감 천재가 되지 않을까요? 비둘기는 1번 이렇게. 네. 네. 그것만 해도. 그렇죠. 그렇죠. 좋은 의견 인정잘겠습니다좋 아니 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비행은 안 좋은 것입니다 네? 어, 어, 어, 비행은 왜요? 안 좋은 여러분, 것이다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비행 청소년이라는 말이 괜히 <웃음> 있습니다 <흔들어보죠. 웃음> 비행은 <웃음> 나쁜 탈순으로 빠질 수 있는 비행입니다 그렇죠 사실 나쁜 탈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행은 아니에요 좋은 의견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네. 반려동물이라고 했는데 네, 네. 조련이 잘돼 있다면 네. 네. 배변 활동 네. 그래서 잠자는 거다 네. 괜찮습니다 봐봐 이렇게 있다가 아, 어, 꾸꾸야 우리 잘까? 꾸꾸! 꾸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닙 <아니>, 얘는 <웃음> <웃음> 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 잠시만요. 제가, 제가 주 <웃음>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고양이, 거북이, 토끼 그리고 물고기, 오리 같이 다 키워봤어요. 와. 아까 정아리 형 말했던 그런 상황은 절대 보이지 않는 애. 특히 강아지랑 <웃음> 고양이 이런 동물은 세배에더활 반족이 돼요. <웃음> 오리 진짜 밤샘에서 이렇게 아아아아아아 들을 수있 심지어 다섯 마디 같이 살면 만약에 다음 날 6시 우리 출근해야 되는데 네. 근데 3시에 일어나서 다섯 개 다섯 개오세야 도구야 가자. 코구. <목소리> <웃음> 가능합니다. 비둘기 키워 보셨어요? 비둘기도 똑똑할 수 있습니다. 네. 비둘기가 굉장한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대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네. 지능이 높은 친구로 1년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어... 아, 것도 네. 좋은 거. 그, 그 비둘기로 그렇구나. 살겠다는 어... 얘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 제가 말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전 비둘기입니다. 자 비둘기 3명 씨. 비! 비둘기다. 둘! 둘리도둘리도 <웃음> 비둘기였어? <웃음> 기, 기! 기승전결이 없지? 자. 여러분 비둘기를 키우면 집안에 세스코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벌레들을 잡아먹어줍니다. 그 벌레를 잡아먹어서 몸에 생긴 병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벌레를 몸에, 생긴 어떻게 할 겁니까? 몸에 생긴 병균이요? 네, 벌레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건... 밥이 벌레예요. 네. 네? <웃음> 여러분들 은뭐 밖에서 살면 그거 먹고 사가요 아니요. 저는 새우과 먹습니다. 자 보시면 비둘기랑 살면 주머니 손 빼주십시오, 주주기. 거만해 보입니다 주주기. 주주기. 주주주기. 주주주기. 주주주기. 수트 색깔 장히 비둘기 아, 같은 친구 아시죠? 아, 아, 아. <웃음> 야, 야. 이리, 네. 우리야, 꾹, 꾹꾹 빌려줄게, 꾹꾹 자, 이 친구는 비둘기입니다 저는 사람이고요 비둘기와 함께 살면 이 친구가 각종 벌레들을 잡아먹어줍니다 네. 네. 병이 걸리면 네친 병에 걸리는 겁니다 같이 살자 같이 살 저는 그런 거 키우지 마 현타 왔어, 현타 왔어 이제 사람에게는 조류독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함께 다섯 <웃음> 마리의 구구, 끼기 까가 뭐 이런 친구들과 <웃음> 이제 생활하다 보면 면역력이 생기게 되죠 생기죠 병 하나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병이 생기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면역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했고요 콕콕콕콕 그거 들어가 <목소리>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웃음> 그리고 이 21세기에 기계 기술들 이런 거 지금 사회자님도 지금 컴퓨터 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게 생겨남으로써 직업이 적어져요. 직업 비둘기를 다섯 마리 키우고 있으면 비둘기들을 한대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능을 <웃음> 발달시켜서 비둘기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금 새로운 창업을 하는 거죠. 이거 오늘 아 내, 내 집에 있는 다섯 마리의 비둘기 꾹코가각의 이렇게 쿱스 씨 집에 가서 쓰레기를 정리 해주는 거예요 다섯 명 있었는데 배가 부르면 어떡합니까? 어 그러면 남은 다섯 명을 더 영입을 해서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 축구팀도 교체 선수가 있듯이 <웃음> 미미무무마마 <맞아요>. 뭐 이렇게 <웃음> <미미무마마마 웃음> 뭐 <웃음> 도도디디 <웃음> 다다 이렇게 네. 네. 이적 교체, 가능합니다 이적 가능하야 네. 그러니까 얘기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나머지 네. 네. 시청자분들의 몫이 정말 중요합니네 맞습니다 빨리 <웃음> 태그하고 싶은 요이시 절대?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진호 씨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비둘기! 있어서. 저희가 비둘기가 되면은 평생 사는 게 아니면 단 1년! 1년만 그렇게 살다 보면 색다른 경험과 많은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작곡 더 많은 안무 창작에 어,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면 비둘기를 1년 사시다가 댄스로지 나... 한번 촬영 비둘기 <웃음> 아주 좋은 아이디 <웃음> 자, 뭐더 이제 의견이 없으신가요? 좋네요. 뭐 일단은 오늘 뭐 거의 쐐기를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 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남겨 주세요. 네, 아주 논리 정연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논리 나이스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도에서 <웃음> 한달 살기 가져간 물건은 메이크업 박스대 피리 자인터스텔라 팀은 어떤 걸 들고 가실 거죠? 저희는 피리였인터스텔라 팀은 피리를 들고 가고 현재 팀은 저희는 꽉 차있는 메이크업, 메이크업, 아, 네. 메이크업 박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러면 네. 우리 인터스텔라 팀이 두번 먼저 시작했으니까 현재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씨 나와주시죠. 맞아요, <웃음> <궁금하네요>. 지 네. 저는 <웃음> 메이크업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가면 너무나 외롭죠. 네, 네. 그렇죠. 그치만 제가 가진 건 메이크업 박스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 메이크업 박스로 동물을 화장시켜준다는 면목하에 동물과 친해지는 겁니다. 으아! <웃음> <웃음> <웃음> 이런 방법으로 누인도에서 음. 친구도 와. 생기고 같이 사냥할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가 생긴다고 와. 생각합니다 와.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피리를 들고 왔습니다 연습을 하겠죠, 피리를? 그럼 저는 동물의 왕국의 왕이 될수 있습니다 피리빠 소리 하나로 동물의 왕국의 신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 뱀은 삐리 제가 하겠습니다 <레기> <레기> <오, 뱀이다. 레기> 아, 아, 아, 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뱀이 아, 물고기를 그렇습니다. 잡나요? <레기> 물뱀입니다. 물뱀이에요. 뱀이에요 <물뱀가>? 예, <레기> <레기>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그렇습니자 아, <레기> <레기> <레기> 이제 무인도에서 불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박스를 내려왔죠. 메이... <웃음> <아니죠>. 아니, <웃음> 아니, 아니, 박스를 태우는 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박스 네. 네. 메이크업 박스 안에 내용물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용물 중에 알코올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아세톤의, 아세톤의 알코올 거울로 이용해서 브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용하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유튜버로서 활동을 해서 무인도예요, 무인도. 해요, 무인도. 그, 메이크업 무인... 박스 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핸드폰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저희도 필입으로서 <웃음> 유튜버하죠 독보적인 <도포적인 웃음> 유튜버로 <웃음> 그리고 무인도에 숨어있던 원주민으로 분장합니까? 분장에 분장이 가능하죠. 오, 좋네, 좋네. 그렇죠. 그리고 자. 이 의견에 덧붙여 메이크업 박스가 있으면 메이크업 스펀지 아시죠? 네네, 네. 그 친구 외롭잖아요 무인도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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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잡는 겁니다 이이 아 이, 아 그, 압력이 대게쎄 그 정도의 쎄야겠네. 기압이 좀,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웃음> 네, 네. 제가 <웃음> 보기에는 무인료에서한달 살면 한 29일째쯤 성공할 수 있을 같아요 저희는 고데기로 키는... 사냥이 가능합니다 뭔데기요? 고데기로요 고데기요? 몬데기요. 네. 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고데기를 이렇게 탁 잡는 거죠 저희는 눈썹 칼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데기로 고데기를 이렇게 바닷가 가서 하다 보면은 조개 친구들이 나옵니다. 맞아. 아, 아, 조개 친구들. 아, 조개 친구? 아, 아, 친구들 나왔어. 조개 친구들 다 같이 춤을 추다가 잡아먹는 거죠. 아, 아, 아, 그렇죠. 이걸 아, 딱보여주면한한 아, 아, 고맙다. 근데 진주가 아, 있어. 진주가 있어. 진주가 진주에서 그 진주를 다 모아서 딱한달 끝나는 날 갖고 가서 돈으로 바꾸면 와. 딱한 달에다가 나가면 다이아 유튜버도 돼 있고 진주도 획득하고. 심지어 더 좋은 건 그렇게 놀 때. 그런 햇빛 밑에서 놀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피부가 타지 피부? 않을까? 다외서나는 걱정 하지않아요야 그거는 선크림이 진짜 <웃음> 선크림이 피부 노화 방지에 진짜 야, 그 순간 도와 시비는 솔직히 경쟁력이 <웃음> 너무 없대 자, 도겸 씨네 자, 만약에 무인도예요, 지금 여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네. 음식이 필요하죠 음식, 뭐 먹고 싶어요? 피자요 피자 먹고 싶어요? 뭐가 필요하죠? 치즈, 네? 밀가루 치즈와 우유가 풀렸어페퍼로지 피자 진짜 좋아하는데 자, 우유 자, 소를 불러볼게요 제가 저, 저, 저, 아, 피리로 근데, 피리로 네. 아, 이렇게 부실한 피리로 피리를, 피리를 가지고 있으면 소가 왔죠? 소가, 소가 왔습니다 소가 자, 짰어요 우유가 생겼죠? <웃음> 햇빛에 말려요 치즈가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피자를 만드는 것도 한2 0분 걸리겠네요 <웃음> 피자를 구우는 건 어떻게 해요? 햇빛에 구워요그 시키면 돼요 그냥 원숭이. 원숭아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거의 무슨 술사인데술사 무슨 술사 무슨 <웃음> 술사아이 피리가 엄청나네. 이 돌아다니면 그냥 비둘기가 와서 나뭇가지를 갖다주면 호랑이 와서 짐승을 잡아다주고 아, 원숭이가 어. 불을 지펴주고 어, 좋네, 좋네. 소가 소를 짜줍니다 여러분. 야, 아니 근데 피리는 진짜 동물 부리는 거 말고 할수 있는 게 없나봐요. 동물, 동물을. 근데 동물 불리는 거. 게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저희는 즐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피리는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피리는 음악도 만들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무슨 음이죠 정답 <웃음> 이수영 선배님 <성인은> 힐리리. <휠릴리? 웃음> 정답! 정답 정답.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외로운 무인도 생활에서도 혼자서 즐기면서 <웃음> 여러분은 메이크업 박스로 많은 메이크업을 할수 있겠죠? 저는 피리를 비트 박스 할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좋지. 아니에요 <웃음> 어, <웃음> 피리를 민주방송. <믿지 마시고 웃음>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네. 무인도 에서 나가고 싶어요. 한달 사기지만 그 전에 나갈 수 있어요. 구출이 되면. 배가 지나가요. <웃음> 배가 뒤, 뿌+, 뿌 <웃음> <하면서> 그냥, <웃음> 뾰바바래, 뾰바바래, 그래서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없부피 없습니다, 부 피부+ 피부+ 피 없습니다. 부 피부+ 피부+ 피없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없부 피부+ 피부+ 피부+ 여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다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피부+ 다부 피부+ 피부+ 피부+ 피 네, 이번 주제는 아주 특별하게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과연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연습과 밤 연습. 자, 낮 연습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연습을 의미하고, 밤 연습은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연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터스텔라 팀이 낮 시간인가요? 네, 네낮 맞습니다. 연습이고요. 현재 팀이 밤 연습입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인 밤인데. 만큼 자, 주장들이 가이바이보를 한번 해 해주시... 주신 네, 사실 저희는 가위바위보를... 해주시... 네, 저희가... 약간 기분 하게 저희는 항상 시간이 필요할 때꼭 연습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고 딱 끝내는 거지. 이팅 연습 끝낼까? 오. 다시 다시 다시. 가이바이보부 좋은데?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규가 5시 이전에 제대로 일어나 있는 걸본 적이 <웃음> 아, 없어요 인기가요 안 아, 보셨어요? 그때만 이제 각성을 한 거고 민규는 어떤 레슨도 3시에 잡혀도 나오지 못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시는 분들 네, 계시죠? 네. 반박 있습니다 네. 네.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평균적으로 모든 회사, 음식점, 식당 몇 시에 엽니까? 10시. 동사무소 열0시한 10, 오전 오전에서 10시, 반에 아, 오전 10시 네, 모든 오전 사람들이 해야. 대부분 그 시간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열고 그시간에 닫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그 시간에는 잠을 자야 하며 모두 것이 끝난 새벽에 연습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새벽은 낯보다 뜨거워, 뜨거워. <웃음> 와 저희는 너무 괜찮아요 우리의 새벽은 낯보다 뜨겁다 오오오오오오오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예전부터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성장판이 다쳤습니다 당신들 초심 다 잊었습니까? 네, 네. 우리 옛날에 연습생 때 <웃음> 10시에 출근을 네. 하여 잊었습니다 트레이닝 일지를 적고 잊었습니다 밥을 먹고 잊었습니다 언주중학교에서 농구를 하고 아 조합팔이 하지 아. 마시간 아. 동안 아. 30분 동안의 표정 연습을 하고 아. 그렇게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왔던 당신들이 갑자기 그 시간에 연습을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웃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궁금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것도 좋지만 남들 속에 어우러지는 것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 근데 요즘 21세기는 남들과는 달라도 된다라는 그쵸? 주의가 요즘은 좀 뜨고 있어서 맞아요. 어떤 주의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에만 속박되어 살지 말고 우리 모두 해방 뛰어 히트. <웃음>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새벽 연습하니까 낮에 하자고 해방하자 해방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 민규 씨랑 그 의견을 네, 종합을 했어요. 아, 네, 요즘 세상은 다채로운 차이들이 창조를 맞아요.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세븐틴입니다. 어. <웃음> 제가 제가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그 낮에 오, 연습하는 전정. 그 방송국에서 녹화든지 아니면 무대든지 새벽 2시부터 낮에 10시까지 하는 무대 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더 많죠. 그 시간 안에 아, 녹화랑, 녹화랑 이런 거. 저한테 콘서트 방송 가집니다. 맞아. 그쵸. 근데 우리 항상 새벽 이렇게 연습하면 우리 목상대랑 멍상대새벽 익숙하잖아요. 원래 자고 있는 시간 그러면 아침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시간에 안풀려요 맞아요. 만약에 지금 요상 네. 모든 방송들이 지금 맞아요. 새벽에 맞아요. 습니다 알게 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열심히 열반은 세븐틴이 되도록 합시다. 잘만 했어. 그러면 네. 그냥 저 기분 좋게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 끝나고 2시 시작해서 10시 끝나잖아요. 2시 4시 16시 시작해서 10시 끝냅시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웃음> <하지 마시고. 웃음> 그러니까 연습을 4시간만 하자는 아, 말입니다. 아 4시간. 네 네. 그렇죠. 6시 에 아, 시작해서 아, 밤 10시 끝나요. 아 너무 좋죠. 아 저도 그 아예 저희가 뭐한명 떠나야지. A l o 너무 속상해요. 우리 마음 하나잖아요 붙잡히다. 우리 마음 하나잖아 일로 와늘 항상 빨리 와 앞으로 와늘 항상 세 시간 한 시간만 가야 되는구나 우리 아, 이러지안 아, 왔잖아 야 일단 그래. 우리 연습, 연습, 연습 시간함께 어, 어, 우리 어, 자, 우리 손 한번 모아연습시간 중에 하나 둘셋 하면 못든 게임 하 엔딩하고 딱 빠지자 우리 하나 둘셋 파이팅하고 사까요 오늘 가 없어 원 파이팅 간 중간 저희 사회자예요. 어? 아니야 화이팅한는빠시자예요 프로. 어, 그러니까 네, 넌앉아 있어. 이거는 같이, 그러니까 같이 하 아, 그래. 그래 마무리 원형 해 아, 한번 해줘. 네. 약간. 우리 시간을 구해받지 말고 항상 연습을 열심히 해 세븐틴이 되자. 그래.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자. 자, 나도 하나 받고 와. 연습으로 가자. 너무 자랑스러워 끝나냐? 우리 팀이. <웃음> 네, 아 어, 저도 어, 시간을 <웃음> 구해받지 않고 <웃음> 연습하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어 어쨌든 마지막에 다 같이 화목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논리 나이시 된것 같습니다. 자, 제 1회 SVT 논리 나이트 오늘 생활 속 마주하는 수많은 난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어, 소감은 말씀지. 씩 소감. 아 소감을 네. 해야 되구나. 는 일단 뭐 이런 거는 다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저 새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살고 싶은 대로 네. 어, 살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멋있습니다. 자, 네. 민규 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희 오늘 문논리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수할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을 되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어,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또 멤버들하고 색깔. 이런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문올리로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논리정연해지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아난난 시켜줄 수구나 하는 끝까지 저거는 누군지 모르겠네 <웃음> <웃음> 어, 일단 오늘 여러분 한국어 생각했는데. 너무 잘해서 약간 부러워요 네. 그래서 다음에 약간 이런 거할 때는 만약에 중국어 했으면 내가 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 지지 않을까? 지지 않을까요? 지지 않을까요? 어, 아, 지 않을까요? 아, 네 <웃음> 어. 오늘, 오늘 한국말도 <웃음> <웃음> 준희씨가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랬어요? 그래요? 제일 자, 못한 건 민규가 제일 다음 현재 팀 소감 네?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아 일단 <웃음> 자 현재 팀자자 네. <웃음> <웃음> 자, 그럼 이거 진호 <웃음> 해주세요 네. 롤리나잇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다음. <웃음> 아 이렇게 네. 정말 무논리로 네. 이렇게 대결하는 거 너무 재밌었고요. 어, 이게 몰랐어. 이 편이 나올지나올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 편에서도 네.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네. 것 같습니다. 9 and 네,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2차 3차 네.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굉장히 무논리적인 어, 많은 주제 있잖아요. 뭐 했죠? 손 비둘기로. 자, 손,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손이 세계던, 세계던 눈이 세계던, 뭐 메이크업 박스 들고 가던, 뭐 피리 들고 가던, 뭐 비둘기로, 비둘기로, 비둘기로, 살던, 비둘기로 살던 비둘기랑 살건 뭐 네.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니까요. 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어,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걸어봤는데요. <웃음> 다음 놀리나이에도 번올리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올리 좋아요 번올리 네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많이 했는데 여러분 좀재미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너무 재미있 했으니까 네. 앞으로도 어,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아 저도 이제 아 고잉셋부터 하면서 참 어, 어, 다양한 곡이 나 너무 재밌는 거 같고 어, 오늘도 참 좋은 콘텐츠가 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겸 씨가 지금 마지막으로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논리입니다 어, 아 마음껏 좋아요. 생각하시고 마, 마음껏 뱉으십시오 네 그리고 디노 제대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 <웃음> 보시는 캐럿분들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재미로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SVT 논리라이 좀더 어려운 생활 속 난제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nice. nice. 나논리이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라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웃음> 난 너의 비타민.